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형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이번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사고형들입니다 애니어그램을 좀 알게 되면 9가지 유형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 거울처럼 대칭 관계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2번 4번을 봤잖아요 감정형들이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위치를 주목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반대편 왼쪽에 5번 7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고형들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7번은 2번과 그리고 5번은 4번과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7번은 2번과 비슷한 면이 있고요. 5번은 4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이 감정형 같지 않은 감정형이라고 했잖아요. 사고형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6번입니다. 6번도 얼핏 보면 사고형 같지 않은 사람인데 사고형이에요. 이렇게 2, 3, 4와 7, 6, 5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관계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에니어그램 사고형의 두 캐릭터 5번과 7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냥 딱 보면 사고형인, 사고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단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관찰자라고도 하고요. 지식탐구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번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싶으면 너드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딱 너드.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5번이라는 거죠. 에니어그램의 모든 유형 중에서 지적인 면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나 엔지니어 중에서 5번이 아주 많고요. 예술계통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시인이나 소설가 쪽보다는 비평가나 사상가 쪽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발달해서 모든 것을 머리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오분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설명한다든가 절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못 알아듣는 그들만의 이야기 만약 이런 게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5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5번은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많이 하니까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다고 해도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몸으로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번는 지적 호기심, 지식 탐구욕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물론 현실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현실 자체도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는 분리되어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창조되는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특히 3차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 화면에도 밖에 보이는 게다 있잖아요. 현실을 모방한 또 하나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치아 파지는 거죠. 5번의 머릿속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나는데 5번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음모나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또 그걸 알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붙기죠. 끝없이 끝없이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5번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끝도 없이 알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에니어그램 분석 들어갑니다. 5번 유형은 사고가 주로 감정을 데리고 놀고 본능이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5번은 사고가 대장입니다. 전문용어로 사고에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사고의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 행동의 이유가 사고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사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고 유형한테는요, 생각한다는 게곧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알고 싶다면 생각을 멈춘 상태에서 몇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동영상을 일시정지 하고 해보셔도 되고요. 대체로 5번들은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뿐 아니라 거의 숨 참는 거 비슷해요. 그렇죠? 아주 낯선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실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5번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만이 함께 움직일 뿐 본능은 더욱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본능의 키워드는 현실 행동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사고와 연결된 감정. 이 감정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기억. 이런게 감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생각의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와 감정이 연결된 사람 4번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4번은 감정이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5번은 사고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실과 거리감을 느끼지만 4번은 주로 상상, 공상, 판타지 이런 데 빠져드는 경향이 있고요 5번은 끝없는 논리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7번은 잘 노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재밌는 것만 찾는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 심지어 쾌락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다닐 때 날라리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 학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잘 노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벤그의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잘 노는 사람들이 바로 이 7번이라는 거예요. 축구, 야구, 농구, 족구, 당구, 탁구 이렇게 굿자로 끝나는 종목으로는 못하는 운동이 없으면서도 가무에 능통할 뿐 아니라 고스톱포카 바둑 장기 따위에 잡기에 능하고 게다가 웃기기까지 해서 어린 시절부터 각종 오락시간의 진행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10중 8구 7번일 거라고 봅니다. 또 군대에서 훈련 시간에는 한시간만 지나도 곧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던 병사가 자유체련 활동 시간만 됐다 하면 서너 시간 미친 듯이 붕붕 날아다니면서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도 7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노는데 도가 텄거나 목숨건 스타일이에요. 7번은 일할 때도 마치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놀이가 곧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되었다거나 스키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스키 강사가 되었다거나 한식이죠. 그리고 7번은 다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한 면을 갖고 있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거나 인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이들의 아킬레스건이 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서 무엇이 금방 배우고 금방 익숙해지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막상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열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 굶는다는 말이 있는데 7번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거의 항상 무언가에 흥분해 있을 뿐 아니라 흥분시킬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들이 어떤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빠른 속도로 관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재미가 없으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재미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은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는 거의 상대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준은 아닙니다. 탁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단순히 탁구를 재밌어 하는 정도로는 안 되죠. 탁구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는 되어야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국가대표 선수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저 흥미를 느끼는 정도로는 결코입니다.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지루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 못하는 게 없어서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던 7번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장한 후엔 그저 놀 때나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없고 힘들면 그냥 안 해버리고 딴거 찾는다는 거예요. 7번은 노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7번이 정 반대처럼 보이는 조용한 영 공구원 스타일인 5번과 똑같은 사고 유형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5번은 딱 보면 그냥 사고형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7번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이 사고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7번은 흥분 상태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열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 감정형 아닌가? 항상 흥분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흥분이나 열정은 반드시 호기심이나 흥미로 인해 생겨나는 거예요 7번은 재밌는 거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그랬죠 재밌는 걸 보고 흥분한다는 겁니다 호기심, 흥미, 재미 이런 건 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감정형이다, 사고형이다, 본능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티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죠 7번은 노는 걸 좋아하고 자주 흥분하곤 한다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 바로 사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알고 싶어하고 재미난 걸 찾아다니고 이런 거 호기심, 흥미 이런 게다 사고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7번을 사고형이라고 하는 거죠. 7번도 5번처럼 생각을 멈추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7번을 보면 사고가 주로 본능을 데리고 놀고 감정은 따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5번은 본능이 따로 놀았죠. 그래서 행동은 별로 안 하면서 이미지와 논리의 세계만 빠져있곤 합니다. 그래서 너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7번은 사고와 본능이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7번이 재미있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고가 대장이잖아요. 사고가 모티브입니다. 이 사고가 본능을 제어함으로써 흥미를 느끼면 즉 생각을 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행동력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에요. 7번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